부티성 의회장고익수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임신하셔서 수유를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좀 이렇게 많이 좀 우울하시거든요 어,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처녀 때처럼 예쁜 몸과 유방의 모양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너무 저는 이걸 해결한는데 뭐 미칠 것 같아 우울해요 뭐 이러면서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유방 수술은 유방이 변하는 이벤트 임신 수유 같은 극심한 이벤트가 다 끝나서 완전히 종결된 다음에 유방수술을 하신 게 맞습니다 중간에 어, 나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지금 뭐저 수유 끝난 지뭐한 달인데 뭐전 하고 싶어요 저는 말립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임신해서 뭐 적극는 약을 먹었더라도 굉장히 커졌던 유방조직이 줄어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다 이벤트가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유방조직이 변화가 없을 때 그때에 맞춰서 수술하시는 걸 제일 추천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우기셔도 그때는 해드릴 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게 환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수술의 시기란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